제352조 질권 설정자의 권리 처분 제한 질권 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의 이익을 해야 하는 변경을 할수 없다. 제353조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실행 방법. 제1항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. 제2항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인 때에는 질권자는 자기 채권의 한도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다. 제3항 전항의 채권의 변제기가 질권자의 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한 때에는 질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변제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. 이 경우에 질권은 그 공탁금에 존재한다. 제4항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 이외의 물건인 때에는 질권자는 그 변제를 받은 물건에 대하여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. 제354조 동정 질권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민사집행법에 정한 집행방법에 의하여 질권을 실행할 수 있다. 제355조 준형규정 우리 시험에 출제될 것 같지 않으므로 지나치겠습니다.